또먹볼래네 애지랑 중지 심장사상충 약하러 메이트 동물병원에 왔습니다 애지네 병원이야 애지? 와우 와우 여기 인형이 되 다르다 이거 우드스틱이다, 엄마. 애지중지 엄청 좋아하는데 애지야! 우 애지랑 중지 뭐 사줄만한 게 있나? 어? 엄마! 이거 언니가 줬던 거 그거 틀이야. 그거 있네? 그거 틀어? 그럼 네. 씻어서 줘. 씻어서 줄까? 제 기본이야, 스탠더드. 아 예, 얘네가 사야죠. 항상 먹었던 게 이거야. 아, 이거 먹을까? 어 알레르기가 있 그러면 애지중지 하나씩 사줄게. 애지야, 쉬자. 오늘, 오늘, 오늘 저녁이야. 쉬죠. 안 이거 탈게요. 나 이거 탈게 중지가 운전할 거야? 중지가 운전하려고? 아니, 안 돼. 아, 얘아해앉축 먹자. 앉아. 지 앉아. 너무 부담스러워, 앉아. 지 앉아. <웃음> 앉아, 앉아 앉아 앉아 앉아 먼저 엘지부터 먹을게요 그 다음에 우리 중지 중지 앉아 중지도 앉아 아이 진짜 잘 우리 집에 가볼까? 아버지 집에 갈까? 레츠고! 음... 무슨 맛 다른 게 있어? 중간맛 먹다 중간맛? 순한맛 중간맛 그럼 중간맛 중간맛 지금 한 개밖에 안 돼요? 아, 그래요? <웃음> 3,000원이지. 응. 어나 치즈 갖고 왔나? 괜찮은데요? 아니, 아니, 아니. 가져가야 되겠다. 감사합니다. 어, 아, 맛있어 보인다. 그치? 네. Oh, get inside.